이왕, 보시는 김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진짜. 제발. 오케이. 일단, 제 부캐, 어, 이번에 새로 만들어서 좀, 아직까지 신생한 느낌이 좀 있어요. 어, 되게, 뭐랄까, 분유 냄새가 좀 이렇게 확 난다란, 그런 느낌? 음. 일단, 그래도, 팀도 그렇고, 아직 영카 팀이고, 이제막 들어온 애기 때문에, 자 이팀을 제가 이제부터 앞으로 어떻게 좀 해줘야 될지 음. 한번 봅시다 아예 그냥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는 해봤자 이제 한한 한 2, 3억? 어 구단가치가 한 2, 3억 정도 될텐데 그 2, 3억을 한번 좀 그나마 최고 성비로 한번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음. 최고의 가성비 그 다음에 최고의 성능 팀으로 한번 만들어봅시다 그게 바로 TT단일 제가 봤을때 185딱 맞춰서 자 지금 이제 군함과 지형이고 아이템들을 제가 이번에 빠르게 좀 로스트 패치가 돼서 1000FC는 못 받았어요 제가 마지막 7일짜리 어 그래서 5일까지만 딱 받아놨는데 일단 그래도 뭐 나쁘진 않죠 자 일단 BP만 먼저 딱 받도록 할게요 일단 이거는 방송때 제가 다 받으려고 2불로 안받아놨는데 자 일단 레벨업 축하 패키지들 이것 좀 받아주고 만원씩 자딱 받고 여기서 또 부금이 들어가주면 좋겠지 아무래도 부금 들어가 드릴게요 봅시다 부금 매드무비용으로 아 잠깐만 소리 엄청 클텐데 자 소리 조금 낮춰주고 브금이라고 하면은 뭐가 좋겠냐 이런 브금 딱 틀까 복귀 유저 아니요 이거는 완전 새로운 거예요 제가 이번에 아이디를 팠어자 봅시다 일단 이것들 다 받아주고 그 다음에 150만원 100만부터 자 50만 200만원 그 다음 150만 50만 그 다음에 2천만원짜리 좁계 4천만원 자그객이좀 너무 큰거 같기도 하다 오케이 홈피 그거 못받았어요 제가 안된대 이미 종료돼서 못받는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전에 해봐 그 다음에 이제 BP 1500만부터 3000만 자야 여기서 2천만원 떠줘도 일단은 평타치다 괜찮다 2천만원 제발 나갈것같이 하다가 해버리기 오케이 2천5백만원 와개설떴다 오케이 2천5백만원 자 이제 2천만원부터 4천만원 뭔가 나갈것같이 하다가 딱 이렇게 해야 돼 그래 잘돼 나을것 같다가 나 나을 갈것 같다 하다가 딱 이렇게 바로 2500만원 오케이 평타 완료 눌렸다가 조금 약간의 심리전 이상하게 넥스는 카드깡이든 뭐든 할때는 약간 심리전 좀 필요해 이거 좀나을것 같지 하다가 좀 클릭 몇번쯤 해주면서 좀나을것 같지 하다가 바로 이렇게 되면 3 5 0 0만 나이스 와키잘 뜬다 약간의 심리전을 펼쳐야돼요 진짜 이거 운영자가 약간 그렇더라 좀운영을좀 하더라구 약간 자그 다음에 이거는 좀 약간 이제는 안속겠지 싶으면서 이제 다시 또 나가주고 자 다시 또 이제 좀 이러다가 아 이번에 설마 하겠어 하면 이제 하는거죠 4천만원 오케이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좀 이제 완료 아 이제 5천만원 좀 줄게 됐는데 완료 누를까 하다가 번쩍거렸으니까 한번 아 이건 3천만원 000, 오케이 이 정도는 나쁘지 않고 치에 2억 떴죠 2억면 괜찮아 나쁘지 않아 자그 다음에 탑프라이스 200이 더 높은 건가 300이 더 높은 건가 근데 300명 중에 한 명이었을까 300이 좀다한 쪽이에요 일단은 보자 여기서 NG 뭐 아무거나 띄워줘 제발 아무거나 띄워주면 된다 하시든 뭐든 띄워주자 달려라 나이스 핫 누구야 어? 블리트 아닌데 CF 누구야? 어 크루이프 와 6천만원 기살 떴다 나이스 와 6천만원 정도는 나쁘지 않아 크루이프 요한 크루이프 아주 비싼 선수예요 이 선수. 그 다음에 또 요한 크루이프가 떴으니까 한번 또 바라보는 선수 호돈 6천에서 좀만 더 높아주자 가자 올라가자 뛰어 달려주고 그렇지 누구야 호돈 설마 아닌데 독일이면 발라 아 왜지 2천만원 오케이 나쁘지 않아요 발락까지 나쁘지 않아요 아 이런거 안알려줄 수있는데야 봉캐만 지금 두개 들고 있는 사람이야 이제 아이디 세개에다가 월클인데 이런거 안알려주대요 어. 야 근데 괜찮은데 지금 외질만 일단 팔면 되겠다 아크로이프도 팔고 여기서 엔지 짜리 아무거나 좀 달려주세요 제발 여기서 제발 호돈 진짜 호돈 나와줘 제발, 아니면 2억짜리 엔 g 짜리라는지 2억짜리 NG라는지, 제발. 제발. 달려줍시다. 핫. 어, 7번? 어, 날강두? 아닌데, LW 피구, 오케이. 피구 3,500만원짜리면 은 뭐, 평타. 이 정도면은, 루이스 피구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다. 한이 정도면은 좀 가격대에 애는 좀 팔리거든 사람들 좀 사고 그러니까 그래서 한3800한50 정도에 이렇게 팔도록 하고 프로이프도 애는 꽤 비싸거든 와 보셨죠 수직상승인 거 애는 한 그래 나는 그다지 욕심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한정도 근데 그래갖고 한 외질도 은근히 사람들 좀 많이들 어 사고 그래 근데 애는 좀 빨리 팔았으면 좋겠기때문면한 2,3,1 정도 어 그래도 좀 최대한 비싸게 자 이렇게 했었을 때 이제 여기고 티치 다닐 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거의 전선수들좀 팔고 하면은 좀 그래도 가격대가 아마 꽤 나올텐데 자탑 프라이스 사야되는데 탑이 없네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선수들 바로 받을 순 없으니까 일단은 뭐 PC를 간다는지 그렇게 하는데 거의 선수들만 탑 프라이스하고 PC 받으면은 못해도 8 0 7 0 0 나와요, 지금. 거의 수수료좀 떼고, 했었을 때, 한8 0 7 0 0 정도. 음. 그렇기 때문에, 거의 한 3억인데, 여튼, 한 번, 어, 자, 선수들, TT 단일로 하면은 누구로 하지? 자, 지면 185까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TT 단일로 지면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확실히 제성향을 제가 분석을 한다면은 저는 약간 돌파형을 좋아해요 스트라이크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FW로 봤을 때 키랑 좀 돌파 이런 선수 누가 있겠냐 일단 그렇게 되면 스트라이크가 일단 키가 조금 되면 해해도좀 해주는 그런 선수가 필요한데 성력도 은근히 좀빠른 그런데 수아레즈는좀 그렇게까지 키가 좀크진 않고 성력도 좀 느려 그렇기 때문에 패스 수아레즈는안 되고 호돈 많이 흔하죠? 사람들 꽤 많이들 사고 근데 호돈살돈으로 생각해봤죠? 어, 히어로박장리 안녕하세요 호돈살돈으로 솔직히 야 스트라이컨인데 익힌 데 감독이 있으면은 좀더 헤더가 좋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음, 약간 속력이랑 이런 부분서이 가격에 탈이 익을 거면은 크레스퍼가 좀 낫지 않을까? 급여도 그고 화요일 오후 3시에 시간 되시나요? 화요일 오후 3시에 뭐 때문에 그러시죠? 자, 저 가격이면 내가 봤을 때한 3카 정도 가딱이 그 정도인데 난좀 돈이 많단 말이지 그렇게 한 5카 정도 봐라 보는 거는 좀 유련 한 4카 정도 쯤이면 뭐 나쁘지 않겠지 음, 이렇게 해서 한 3카 화요일 오후 3시에 피파비즈 월드컵을 합니다. 피파비즈 월드컵 어, 아, 그래요? 32명 1대1 형식으로 게임을 진행하는데 오후 3시 오후 3시면은 화요일 오후 3시 어 그러면은 제가 그때 어네 그러면 제가 참가하도록 할게요. 개인 방송하고 그렇게 그러면 제가 그때 어디로 가면 되죠? 방송 공지 봐주시고 댓글 달아주세요. 아효로 박장님 방송하시는구나. 잠시만요. 제가 들어가서 일단은 보도록 할게요. 아 이번에 피파 BJ 월드컵을 여는데 상금이 어 지금 제가 처음인가요? 아니면 다른 bj분들도 다들 다 참석 이렇게 하시는건지 <웃음> 저한테 먼저 오신거예요아 아니고 좀 몇분한테 많이들 이렇게 물어보시고 이렇게 하시는거예요아 그래요? 어상금 문상 5천원이고 5천원이면 나한테 급하긴 한데 일단은 화요일이면은 음. 아 이거 근데 내가 섣불리 좀 얘기하기가 좀 그런게 아 네네 섣불리 좀 내가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방송이 오후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제가 방송을 키는데 근데 잠시만 이거는 그건 잠시만 끄고 진지하니까 제가 한 9시 반쯤에 방송을 하는데 근데 말약 제가 3시에 켜서 방송을 하면서 또 이제 이걸 하고 또 이제 저녁에 또 이렇게 방송을 하려고 하면은 하라면할 수는 있긴 한데 제가 좀 텐션 적으로 그렇고 어 예, 네 그래서 어 생각을 좀 해봐야 될것 같네요. 음 제가 그 뭐야 오늘 방송하고 난 뒤에 나중에 한 내일쯤에 제가 네 한번 히어로 박정를 일단 제가 질척해서 제가 그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어 제가 나중에 쪽지를 보낸다는지 그렇게 해서 어 만약에 불참할 것 같으면 제가 좀 그렇게 네 지금 방송중에는 제가 좀 섣불리 판단하기가 좀어 그래서 아네 형님 지금 어 내가 섣불리 좀 판단하기에는 이게 어 그날 제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네 나중에 제가 쪽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박장님 아 네네 네 박장님도 화이팅 하세요 네. 자 그리고 마저 다시 어 스케줄 좀 진행한다면은 아 스케줄 아예 일단 내가 봤었을때 크레스포 포돈 형은 나가는게 좋지 않을까 싶네 음. 아 근데 나가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되게 BJ 분들끼리도 이렇게 해서 좀 약간, 이렇게 좀, 뭐랄까, 친밀감도 쌓고 하는 그런 시간 가시면서, 음, 돈보다 제 이름 한번 달릴 수 있는 기회긴 해, 맞아. 음 맞는데, 되게, 약간, 생각이 드는 게, 아까 히어로 박장님이 그, 한 다른 비지 분몇분 이렇게 좀 했는데 32 분이나 참가를 하면 이 정도면은 거의 아프리카 TV에서 아프리카 TV에서 이거를 뭘 한다는지 이렇게 하면서 좀 크게 열만 하거든요, 솔직히 비파. 이게 스케줄 신청하기라는 게그 컨텐츠 그 하는 아프리카 TV 자체에서 있어 있는데 제가 약간 생각이 드는 게. 3 2 분이나 이렇게 참가하고 토너먼트식으로 하는데 근데 그분들의 실력도 어마어마하신 분들도 많으실거고 그런데 내가 이런데를 참석해도 되는지 그것부터 해가지고 좀 약간 생각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침땡 배달님 추천 정말 감사합니다 아, 배달님 안녕하세요 추천감사해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생각을 좀 해보고 그러려고 제가 방송도 막 이날 참가한다고 하면은 또 제가 그럼 저녁 방송이또 힘들어질 수도 있어 음 그래서 참가를 일단은 이건 좀 신중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음. 이거를 만약에 참가를 한다고 해도 어 저희 방에서 잘하는 사람 들리대일 시키죠 그건 아니지 내가 직접 참가해야지 그런 부분에서는 아 어... 일단은 생각을 해봅시다 어. 팀 구단가치라는지 그런거는 거의 없는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팀이 내팀이 지면 이제 20억인가 거의 한 15억팀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상대편이 막 진짜 200억 막 300억짜리 들고왔어 거기서 털리는 장면이 내가 찍혀 그러면 아이 bj는 못하는 사람이구나 또 이렇게 좀 안좋게 낙인찍혀버리면은좀 음, 그러니까 아, 20억이 아니고 과연 15억, 16억 한 그렇게쯤 있을 거예요, 제 팀. 어. 템팩 세어고. <웃음> 야, 그것도 나쁘지 않긴 한데. 일단은 근데 다들 다 방종하고 이렇게 한다 하셨으니까 뭔가 일단 댓글 달리는 거 일단 봐서 어. 보고 좀 생각을 좀해 봅시다. 어, 땡킹을. 좀 생각을 해보고 오후 3시 는 조금 나한테 이런 시간이긴 한데 생각을 한번 해보고 템백 잘못 자면은 뒤에 다 뚫려요. 그렇지 일단 이 창은 한번 놔둬보고 어 이렇게 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는 TT 단일 팀이기 때문에 일단 다시 아 이제 왔다갔다해서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다시 해본다면은 제가 호돈이랑 크레스포를 스트라이커에서 좀 많이 자 생각을 좀 많이 했어 음.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솔직히 급여도 따져보고 이렇게 했을 었때 내가 봤을 었 때는 크레스포가 좀더 공격적으로 더 낫지 않, 않나? 음. 뭔가 호돈도 공격은 나쁘지 않은데 좀 내려오는 경향부터 해서 어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나는 크포가 좀더 헤더도 그렇고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 키에 솔직히 점프 이정도면 은 헤더가 한1 8 6 7 정도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크레스포 3카 등록 그 다음에 제가 이거 생각 좀 했었다 나 솔직히 키 크고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윙어가 키 크고 몸싸움 좀 되고 그 다음에 헤더 되고 그 다음에 돌파 능력 겁나 좋고. 그런 선수가 솔직히 윙어가 좀 많이 없더라고요. 진짜 페리시치 정도급 아니면은 없잖아요. 정말 해서. 그래서, 이번에 좀 결정을 많이 했어요. 좀 결심을, 좀 이걸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그선수와 있긴 있어, 뒤티에. 근데 이거는 시청자분들한테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갖고, 미리 제가 이걸 선정 안 했는데, 그런 선수가, 일단은, 첫번째 돌파에다 헤더는 모르겠는데 슈팅파워같은 부분에서는 일단은 은바페 왼쪽 윙에는 은바페 그 다음에 오른쪽 윙 호날두 아이 선수 제가 좀 많이 고민을 좀 해봤는데 어 호날두 이 선수가 좀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좀 그렇게 나쁜 영향을 좀 끼친 것도 사실이고 사람들도 좀 많이들 어.. 많이 좀 반대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네 크로스 상관 안 쓰고 그래서 지금 이건 시청자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성능으로 따졌을 때는 솔직히 호날두 정도면은 꽤 상급이거든요 해도도 그렇고 좀 나쁘지 않아 근데 이거는 시청자분들한테 물어보고 한번쓰든지 그렇게 해보려고요 만약에 시청자분들이 쓰지 말라면 은 일단 안 쓰도록 할게요 <웃음> 아 오케이 이 선수 쓸바에는 피파를 듣겠습니다 한표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분들은 레드베드는 키가 좀 많이 작아가지고 레드베드가 더 나빠 그래서 솔직히 따져보면 레드베드가 그때 협박했다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일단 이 선수는 아니죠 그러면은 찜자분들이 봤을 때 오케이 쉬워 어. 너 얼굴 치워. 나가. 아... 안써. 자, 네드베드는 안쓰고 네드베드는 제가 안좋아해서 표선수는 그 옛날부터 안좋아했어 제가 왜냐면은 협박하기 전부터 안좋았던게 키부분 키부분 때문에 별로 안좋아했어 제가 속가로 지져버린다 오베르마스 오 축하드려요 켈로그 형님 어... 방출했다, 오케이. 근데 키랑 그런 부분, 가레스 베일도 나오지 않, 하는 걸로 기억나는데, 가레스 베일. 약발이 3이라는 게 많이 문제긴 한데, 중거리 슛부터 키, 그 다음에 몸싸움, 침착성, 가레스, 어, 가레스 베일. 앙리는,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 선수는 키랑형 부분 다 좋은데 밸런스 아자르 제가 이번에 그 뭐야 첼시 제가 그전에 스쿼드 하면서 써봤는데 나쁘지 않아 드리블 뭐 이런 부분 나쁘지 않아 근데 헤더가 헤더 부분을 아주 중요시 보기 때문에 티엘이 앙리도 나쁘지 않긴 했다 솔직히 따져봤었을때 티엘이 앙리 막 돌파 능력에 나땐 괜찮았어 앙리 은바페 일단 돌파로 쓰는 앙리랑 은바페 지리지 아 생제됐다고요? 앙리가 와, 형님, 지열단일 나중에 팀한번 보도록 할게요. 생계셨으면 야. 이거 어쩌냐. 마레즈도 6카 쓰면 괜찮아. 일단은, 은바페, 보고. 은바페 5카 정도 딱 쓰면은, 속력에다 진 돌파가 미쳤거든 진짜 써봐서 아는데 음. 차붐을 윙에다 쓰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은 일단 윙어 티에리 앙리그 다음에 킬리안 은바페 두명으로 일단은 정해봅시다 일단 차붐은 보자 차붐 사카마에게 쓴다치고 봤을 때 차붐도 물론 뭐 괜찮긴 하겠지만 앙미랑은바페에 비하면 약간 어 돌파 능력적인 부분에서는 조 딸리는 부분. 더글라스 코스타. 그 오케이 그 선수 어디냐? 앙미는 생제르스피 추천. 오케이 더글라스 코스타 어딨어 난 아, 오카 쓴다라 봤었을때.. 아..약발.. 약발.. 어 패스 앙리는 윙에 쓰기엔 너무 밀린다 오바메양 같은 경우도 근데.. 돌파는 괜찮은데 제가 좀 약간.. 옳지 나어쿵덕이님 안녕하세요 속력은 애가 괜찮은데 뭔가 슈팅적인 부분에서는 애가 좀 약해 어, 슈파워라든지 이런 부분 뭐주리슈팅이라든지 어, 이런 부분은 좀 약해서 패스 티티에 음, 쓸만한 애가 마레즈 마레즈 보자 오카 가격대도 나쁘지 않고 자키 다이버에다가, 성이 육성에다가, 179. 오. 야. 패스. <웃음> 패스. 골결이랑 그런 부분이 좀 약간 약해. 어, 쿵덕이님 안녕하세요. 자, 패스. 그러면은, 일단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시바우드가 어디냐? 아, 뭐야, 시바우드 왜 여기 없어? 그러면은, 포지션, 일단, 음, 앞에는, 앞에는 일단 좀 가고. 자, 이제, LW나 LW 아무거나. 일단, TT 아무거나 가서, 시바우드, 베일, 앙리. 앙리는 비추라고 했지만, 일단 한번 보고. 내이 역스커드 짜고 있어요. 앙리 그 다음에 또 추천할 선수 지금은 이제 몸싸움 개쩔고 속력 개쩔고 그 다음에 뭐 돌파하라 든는지 그런 부분 다 나쁘지 않은 선수 윙어로서 일단은 만약에 써본다라 했었을때 어떤 선수가 좋을까요 LMRM에서 땡겨보는 것도 괜찮은데 그것도 나쁘지 않지 일단 네이마르도 한번만 보자 네이마르 지금 TT 단일팀을 되쓴 적이 있었는데 나쁘지 않았어 네이마르냐, 베일이냐, 네이마르는 한 3카종도 쓴다 치고, 애도 한 3카종도 쓴다 치고 봤었을 때, 이렇게 봤었을 때, 속력이라는지 중골슈팅, 슈파워, 약발, 이런 부분 좀 해서, 근데 위치선정이 나지 인벨, 밸런스가 좀 많이 딸리는구나. 근데 베일이 또, 이게 약발치고 되게 괜찮은 상태라가있고그 다음에 히바우드랑 자 베일 시세값 좀만 비교해서 삼카삼카 황희찬 엔지 근데 제가 지금 티티 단일이라서 황희찬 엔지 오카저 써봤는데 겁나 좋아요 돌파 미쳤어 근데 이 히바우드가 파이브님 안녕하세요. 야, 시카우드. 야, 안 되겠다. 흥민이 가자. 아, 울팀 소니. 아, 소니. 야, 키에다가 키도 183이야. 100, 아까 가레스 베일이 184였던 거 같은 거있잖아요 일단 키 좋아. 그다음에 양발 속력. 슈팅 좀 약간 아쉽지만은 그래도 뭐 민벨 나쁘지 않아 해도 몸싸움 나쁘지 않아 아 승민이 오카딱 쓰면 좋긴 한데 아 승민이가 또 돌파라는지 이런 부분은 겁나 좋지 아 예감도 있고 소니 맞지 아 갓소니긴 해 솔직히 야 소니 아. 야, 소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은. 일단, LMRM 쪽에 또 쓸만한 선수가 있는지. 피구. 피구인 선수도 좀 나쁘지 않잖아. 와, 180인데, 97이 나오네? 와, 민벨에다가. 사람들이 꽤 많이 사는 이유가 있어. 몸싸움 이 정도에다가, 종국이 형한테 지어졌다니, 무슨 말이야. 내가 아는 그, 내가 아는 사람은 종국이라고 하면은 축구선수, 그 성은 까먹었지만, 하여튼 그 종국, 그분이랑, 그 다음에 진짜 지금 이제 런닝맨에 있는 그, 김종국, 어, 헬스. 하여튼 그분. 아송종국 축구선수 그러면 피구 일단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 음 아니면 차라리 독배 윙에 가는거는 호바구나 아 숙력이란 지렁부분 아니고 어 바로 포기할거는 바로 포기하고 야, 쏜만한 게 없다. 여러분들, 우리 쏘니만한 게 없어요. 쏘니 갑시다. 아, 쏘니만한 게 없다. 속력이라든지 키라든지 이런 부분은 쏘니만한 게 없어. 바로 가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 일단 이제는 중앙이야. 중앙은 제가 봤을때 바로 나와 그냥 자 바로 이세 선수 아 무조건이죠 핫 3카에서 라울 떴다 와 부럽다 그 다음에 와 포그바 3카 발락 발락 3카 줄리트는 좀 비싸게 사면은 어 3카 어 안되겠다 다 이렇게 3카씩 하고 센터백 필수죠 반디크 퍼디난드뭐 블랑도 있고 바라는 티티 없었고 주열이 없고 또누구 있지 센터백 몸싸움 좀 지리는 애 센터백으로 봤었을 때그 사이 나쁘지 않지 봅시다. 네스타, 레이카르트, 솔 캠벨은 좀 무겁고. 애는, 진짜 내가 봤을 때 8칸 안 쓰면은 무거워. 안 돼. 티아고 실바도 나쁘지 않은데. 허디, 블랑, 반데이크. 저 사이 같은 경우는 애는 약간 3카 쓴다라고 봤었을 때손력이라든지 이런 걸뽑고 하면은 좀어 그렇고 캠벨이 개삭인데 캠벨은 애는 개삭이라기보다 는 그냥 스탯이 사기야 어 왜냐면은 애 나중에 써보세요 어. 제가 써보고 바로 손절한 선수가 캠벨이야 옛날에 티티 캠벨 써봤다가 바로 그냥 반대이겼으니까 어 편한 <웃음> 진짜, 매우 편한. 지금 내가 고민되는 거는, 반데이크, 어, 근데 스탐에는 어떤냐 스탐도 많이 좀 별로다. 자, 반데이크. 반데이크, 오카, 애는 좀 비싸게 사. 오 반데이크는 좀 비싸게 사서, 헤드란 지름 부분 나쁘지 않고, 몸싸움에다가 배길이 나오니까. 반데이크는 제 생각에 필수고, 블랑이냐, 퍼니던드냐, 레이카트냐, 이세 명. 이렇게 볼것 같아. 근데 블랑이 속력적인 부분이, 이런 부분에서 좀 지리기 때문에, 선수가. 자, 한, 적어도 한 3카씩 이렇게 본다라 치고 보면은, 야, 뭐, 키둘다 비슷하고, 급여 똑같고, 그 다음에 속력 4, 5에다가, 민벨, 야, 헤더, 몸싸움, 점프. 아, 퍼디가 확실히 지리긴 해, 진짜. 강뚝에다가, 퍼디가. 근데 또 이제 퍼디랑 레이카라트랑또 이제 비교를 좀 해줘야지. 어, 레이카라트왜 이렇게 싸냐? 아, 아니네. 비싸네. 3카는좀 싸다 느낄 수 있는데. 아, 끝났다. 허이난드 반데이크 조합이 미쳤습니다. 자, 퍼디. 일단, 반데이크 그 2천만원짜리 이거, 잠깐 인선수 해두고, 그 다음에, 퍼니난드. 펀이난드. 퍼니난드도 한, 3카, 한4칸 정도 이렇게 해주고 싶지만은, 돈이 좀 많이 비싸기 때문에, 3칸 나중에 돈 비교하고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어? 그 다음에 또, 이제, 엘비얼비죠. LB, 엘비라면은 무조건, 여러분들, 그 선수지. 그, 걔 누구냐. 아, 엘비. 잠시만 나 얘기해놓고 내가 아 그래 알렉산드루 알렉산드루로 바로 그냥 사카 어 짱기 오랜만 자 알렉산드루 그 다음에 얼비 무조건 워커 딱 워커까지 이렇게 5카 호카는 키가 키도 그렇고 급여가 너무 높아 솔직히 그 스탯에 좀 그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대망의 골키퍼 골키퍼는 제가 그냥 안 보고 바로 골랐어요 반대사르 왜냐 이번에 무조건 185가 되면은 무조건 반대사르요 음. 진짜 반대사르가 오지게 잘 맞기 때문에 반대사르에다 제가 이번에 좀 거의 몰빵했거든 그렇기때문에자 이제 다 정해졌죠 다섯 하고 여섯 명이니까 근데 얘네들 급여가 또 어떻게 될란지 궁금하니까 급여 계산 바로 가도록 할게요 지금 급여가 아마 괜찮을텐데 179밖에 안돼? 내가 누굴 뺐지? 어 급여가 많이 낮은데? 180 되는데? 어 뭐지? 다시. 내가 너무 빨리 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던 가같다어 뭐야? 급여가 6이나 남는데? <웃음> 야. 아, 소니 때문에 급여가 많이 남았나 보다. 그러면은 이대로 갔었을때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러면 멍멍이님 안녕하세요 가격 말게 좀 애매하다 싶으면 은 바로 그냥 저것들 받아버릴게 음, 집이라도 어쩔 수 없지 뭐 자 2억 조금 거의 그냥 1억 6천밖에 안되는데 이정거면은 오카로 받아버려 일단 알렉산드로 오카받고 그 다음에 반대사르 오카는 좀 겨우 받고 크레스포 사카까지 올려버려 존잘님 안녕하세요 일단 크레스포 사카까지 올리고 펄포그바 사카까지 아니다 일단 리오퍼인한드가 사카까지 좀올라가 됐다 피파온라인이 안녕하세요 사카까지 올라가고 아 폴퍼그바냐 발락이냐 애인으로 사카까지막 올라가고 그러면 겁나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발락 가격 사카까지 올려 자그 다음에 이제 폴퍼그바 사카까지 올리고 싶긴 하다 폴퍼그바 진짜 아네 안녕하세요 자 다시 보자 인제 가격이 좀 많이 올랐을거야 와 많이 올랐는데 야이 정도면은 바로 받아! 아 너네 둘이 미안하다 내가 받아줘야겠다 그냥 집이 고 그런거 없지만은 바로 받을게 이거 어쩔 수 없다 아... 나중에 크로이프는그받으로 가고 이렇게 되면은 가격이 거의 딱 되니까 됐다 바로 삽니다 스쿼드짜는 주인데 티어만 한 번만 받을 수 없나요? 닉네임 뭐예요? 그 다음에 오셨으면 추천과 줄찬 먼저 부탁드릴게요 야, 반대 입고 카 바로 사고. 은바페한락부터 다사다사 다사야 사. 다 돼. 지금 근데 애들 가격이 너무 올랐어. 솔직히 얘기하면 피파 온라인 님 추천 정말 감사합니다. 아, 폴 포그 바. 아, 제일 단 보류. 남은 돈으로 일단 보류 와, 칼 워커 겁나 싸게 샀는데 빅인 존잘님 추천 정말 감사합니다. 야, 됐다. 치면 이제 받고 애들 어차피 사시려면 은좀 기다려야 돼. 아, 잠깐만. 내가 포그바를 안 샀는데 포그바 잠시만. 일단은 어딨냐? 어, 노아님, 안녕하세요. 아, 포그바는 내가 가격 대임이 어쩔 수 없네. 아, 그러면은, 가격 몇명좀더 높일 수 있으면 높이는 게 좋긴 한데, 그게 너무 높아지네? 음, 어쩔 수 없고. 바로 사고, 자, 그 다음에 닉네임이 아까, 킹 굴릿. 팀평 가는 추천과 절차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닉네임 알려주세요. 자, 이팀 같은 경우는 프랑스 팀이고, 어, 이번에 새로 나온 그 LH, 어, 그 다음에 은바페, 금카에다가 르마르 오. 근데 이제, 추천 정말 감사해요. 어, 급여 좀더 올리고, 그럴 때 치면은, 음, 일단 은바페가 나중에 뭐, 토치라는지 이렇게 바뀔 것 같네요. 어, 그렇게 바뀐다라고 치고, 그 다음에 마시알도 있으니까 뭐, 나중에 바꾼다든지 그렇게 할것 같고, 일단 뭐 팀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네요 근데 어... 4-2-3-1인데 일단 LMRM 이쪽에 짝 붙어있으니까 이거를 약간 그냥 이쪽에 좀 퍼지게 만들어서 얘네가 좀 돌파할 수 있게 어 근데 이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많이 좀 c m 이랑 같이 좀 있으면은 약간 좀 퍼져서 이렇게 윙윙 윙 자체가 좀 크로스를 날리면서 이렇게 좀 돌파를 쫙 하면서 좀 큐톱각이란지 이렇게 딱 해야 되는데, 이렇게 좀 붙어 있으면은 약간 돌파 쪽인 부분에선 좀 약간 뭐랄까 이런 돌파는 드리블 하면 서좀 패스패스로 이렇게 좀 이어지는 어, 그런 패스인데, 일단 이거는 어, 주인분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일단 같이 개인 전술로 봐드리자면은 일단 센터백애들 무조건 적극적 차단 푸세요 적극적 차단 푸시고 스트라이커 규영잡힌 침투지원 말고, 애는 그냥 넓은 지역, 넓은 지역으로 하셔야지. 애가 내려와요. 물... 엘, 어... 물로 하님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애네 둘은 이렇게 되면은 그냥 차라리 규영잡힌 찬스뭐나쁘지 않겠다. 여튼 이거는... 귀침 말고 그냥... 그 뭐야? 어, 수비, 돌파 쪽으로 간다 이제 하여튼 그렇게 침표 지원하도록 하고, 얘네들은 빼고, 어, 그 다음에 얘들은 패스 차단. 뭐, 비라는 몸이 좀 되니까, 데인쓰이 뭐, 그렇게 해서 괜찮으실 것 같고, 폴포그바, 는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하시고, 네. 여기까지 봐드리고, 음, 꽤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인원님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자, 아까 닉네임. 마초가 미래다. 어, 챌린저이시네요. 자, 와, 딱 봐도 맨스틱. 2 8님 추천 정말 감사합니다. 구별 딱 되고, 와, 팀이 정도면은 113억이시고, 뭐, 부다지 저한테 물어보실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음, 추천 감사해요. 이런 팀은 약간, 진짜, 뭐랄까, 그냥 팀 자랑이라고 보는 게, 전부 다 은빛에다가 금빛 하나. <웃음> 다 은빛. 야, 이뭐 그냥 팀 자랑하시는 거야? 음, 일단은 패스. 그냥 다시 라이디. 내거 이거 이것 좀다아은지 확인하고. 와, 보실 반디크 그냥 바로사 플렉스. 플렉스하고 팀 체감 리뷰 가는 잠시 이것 좀 하고요. 음. 그냥 바로사. 바로 사버려. TKL, 황의조 체감 리뷰야. 음. 오케이, 잠시. 아, 리어 포인트는 없고. b p 보유가 부족하네? 그러면은, 내가 값을 좀 비싸게. 그냥 이렇게 바로 할게. 아. 오케이 잠시만 제팀좀 일단은 이번에 처음 지금 i i d 는 처음 맞춰라서 일단 좀 맞춰보고 자그 다음에 제가 좀 간다는 자할게와팀 지금 벌써부터 기대된다 TT 다닐게요 와 크레스포 스트라이커에 그 다음에 은바페 r W 센터백 반데이크 진짜 반데이크는 필수야 폴 포그바 폴 포그바랑 바꿔주고 와 굴리트 칼워커 얼비 지금 선수들이 아직까지 퍼인넌드라는지 이런 애들 안왔으니까 음 티티 단일이 진짜 제가 봤을때 었 제일 무난해 지금 내가 본다면. 블리트랑 폴포그와, 이제 센터백 퍼디랑, 그 다음에 에 누구냐. 하여튼, 저렇게 와야 돼. 아, 아직까지 안 오네. 발락이랑. 야, 이 정도면 좀줄때안 됐냐? 아, 진짜. 1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아 근데 퍼디는 매물이 없고 아, 그냥 차리 퍼디를 삼칼을아 근데 그것도 좀개 애매한데 겁나 애매하고 어떻게 하냐 일단 이거를 퍼디는 직접 만드는게 퍼인한테 직접 만들기에는 아 근데 마음 같아서는 핫퍼디 쏘지 팟펀 1카 딱 해서. 그냥 퍼디 3카 사자. 어쩔 수 없다. 퍼디는 3카 사. 아, 뭐야. 3카 아까 매물 있더만 어디 갔어? <웃음> 아, 3카 매물 있더만 누가 샀냐. 그 와중에. 그리고, 발락은, 바로 사. 와. 빨리 살려고 저런 거 봐. 와. 잠시만. 일단, 그럼, 사카도 매물 사로졌고, 사카는, 와. 진짜, 너무하다. 아, 누군지 모르겠지만, 진짜 너무하다. 아... 붙여서 주시면 감사하죠. 어... 지금 상대, 한 명이 지금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마 제 방에 지금 저격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것 좀 풀어주실래요? 만약 계시면? 어... 아, 빨리 팀좀 만들어 놓고, 어? 한번좀써고 싶다. 자, 일단, 발락. 샀고 자. 블리트 딱 중앙에서 이렇게 해주고. 일단은 개인전술이랑 좀 맞추고. 중앙의 위치. 보는 차이 넓은 지역으로 해. 페네티 박스 안으로 심쿠 공격으로 완전히 그냥 뚫어버려 균형 잡힌으로 다 맞춰주고 패스 차단, 패스 차단. 메인 수비 이거 뭐 나쁘지 않고 애들 좀 올리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야 근데 바람도 나쁘지 않다 <웃음> 센터 백으로서 바람도 나쁘진 않지만은, 그래도 지금 이제 포인한드가 와야 되는데, 아, 누구야, 포인한드. 상황가에도 올려주고 야, 그냥 차이 TT 이런 게 없나? 아, 포인한드. 그냥 이카 사서 올리자. 그래도 빠를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애를, 아 잠깐만, 강화할 리가 없잖아, 아, 두개 만들었어요, 아, 저기냥 놔둬, 놔두고 가자, 오케이, 빨리 하나, 좀 빨리 그 사실 수 있네, 제가 이것 좀 되도록이면, 되돌리면... 아, 뭐야, 아, 야839 세계 <웃음> 만들어야 겠다 이거 아 잠시만 이거 성공을 제가 할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거나 해보자 한칸짜리 만들어보자 마테우스 사서 해봐 안되겠다 화를 해서 올리는걸로 그냥 빠르게 할게요 아. 제발 붙어라 제발 붙어라 가자 지금 안돼 노팅 바로 붙어라 렉슨의 계략인건가? 아..진짜 빨리 3카 하고싶다 일단 1칸은 무조건 이게 돼요 돈되고아 근데 이거는 진짜 완전 개손인데 와..3카 만들려고 500만원짜리 어태우고 아 미치겠다 돈없다 아 3칸 3칸 반인데 와뭐나 받을거 없나 이벤트에서 이런거 뭐야? 이거 아니고. 아. 짱나네. 그냥 어쩔 수 없다. 네, 아, 저거, 퍼인언드이 카드인 걸로 그냥 씁시다. 일단은 쓰고 저거 많이 사시면은 그때부터 다시 하면 되니까. 지금은 하자. 이거 어쩔 수 없다. 됐다. 이제 드디어 TT팀 완성! 와.. TT팀 완성했고 자, 4-3-3 이거를 감독을 일단은 뽑아야 되는데 저건 좀만 있다 하고 주장 주장 우리 소니가 해? 아.. 주장은 우리 소니지 그 다음에 이제 페널티킥 슈퍼라는지 페널티킥 겁나 센건 발락이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왼쪽 코너킥 을 우리 소니가 어? 나이스 아 나이스 퍼이난드 구매완료 아 감사해요 구매완료 와나참 안될줄 알았다 나이스 기다리니까 되네 괜히 내돈다 날릴 필요 없었는데 아 이렇게 보면 나도 참 후구야 하여튼 전단선수 하고 왼쪽 코너키 오른쪽 코너키 왼발잡이가 차야되는데 오케이 왼쪽 프리킥 펄포그바냐펄포그바차다차 차. 그냥 펄포그바가다차다 다다 똑같이 해 생각없고 와 드디어 팀 티티 단일팀 다 짰습니다 와 한판 하실 분 일단 출정식 같은 경우는 나 이거 친선 한판만 뛰어보자 지금 레벨업 좀만 시켜보자 아 잠시만 내 전술 팀전술 내 전술 1번이었나 어 1번이네 오케이 그 다음에 감독 감도 교체. 난 433을 원한다. 433 어... 패스 정확도랑... 내가 원하는 건 일단 패스 정확도 무조건. 역습 공간... 오 뭐야 지네딘 지단이 계신데? 오... 야 그러면 우리의 명장 또 주제 무리뉴도 좋지만은 난지내진지단와 무리뉴 감독님도 되게 괜찮으시죠. 음. 진상하시고 팀체감 리뷰점요. 팀체감은 제가 좀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제가 이거 팀좀 제가 좀 이거를 많이 좀 많이 키고 싶거든요. 하루는 아. 또좀 시참도 좀 하고. 아아 아, 뭐야? 잠시만 옷이 마음에 안든다 옷을 대한민국 옷이 팀 설정 로고랑 유니폼 선택하자 아 스페셜해 아 뭐야 대한민국 어디갔어 이거 대한민국 못봤나요? 이거 어떻게 안 봤더라 대한민국 아 대한민국이 없어 공식 경기를 해야지 주나? 아니, 뭐, 어떻게 해야지 받을 수 있는 거야? 아, 어쩔 수 없네. 일단, 대한민국이 없으니까, 어, 랩업해서 그 받는 걸로 할게요. 대한민국이 없네. 아, 지금 안 줘요? 오케이. 어, 뭐야. 서로가 쏜이야. <웃음> 일단 노랑이로 어나저 무슨팀이.. 오 뭐야 대한민국인데? 근데 이분도 지금 그게 없네 아.. 슬프구만 내가 대한민국 팀으로 딱하고싶은데 서로가 참 슬프다이 <웃음> 상대편도 대한민국이 없어서 대한민국은 못쓰 나도 대한민국 못쓰고 상대편은 진짜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은 없어 얼마나 슬이야 아! 밀지 마, 짜식아! 아, 뭐야! 나 포급한테 줬는데, 알렉산드루. 진짜, 알렉산드루는 티티 단일팀에는 약간 그분이야. 자, 달라. 딱 쓰면서, 아! 뭐야! 아, 어, 나이스! 알렉산드루, 이만큼 압박이 됐다는 거야. 뭐. 앞에 딱 주고, 와 티티 단일 존나 좋다. 자, 소니 달려가면서 자 달려가서 어뭐 하니 해서 아까 아 뭐야? 아니, 노란 색깔이라서 잔디랑 약간 이게 안 보여. 약간 보호색 같아. 아, 저 노란 색깔. 아, 약 잠시 잘안보이는데 연두색깔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연한 연두색깔 같은데 아이또 노란색깔하니까 치명적이네 약간 야광 색깔로 딱이라 아 뭐야 이게 안 들어가? 오 개사기 응 음, 소니 다시 압박좀 해주면서 이게 바로 쏘니지 압박좀 해주고 다시 자 미칼 발라 발라가 아 나잇 어어 알렉산드르 어? 막아 주면서아 뭐야 아 뭐야 나이스 이래서 제가 퍼니난드를 사고싶어 한거야 와겁 존나 잘맞잖아 다시 은바페 이래서 내가 은바페를 산거지 오지게 잘 뚫어 그냥 슈팅 아잡네 역시 비켜누 돌아갈 사람이 없다 비켜누 자굴리트딱 주면서 도닥을 찔러주고 빠르게 일어나 빨리 일어나 어? 우리는 좀혹독하게 가르침을 한다이 어? 좀 그렇게 누워있으면은 바로 그냥 딱 얘기해서 일어나게끔여기 군대가 아닌 군대다 군밥해 <웃음> 나이스 아 킹박패 야 진짜 오지게 잘넣다 상대편 나갔어 멘탈 나가서 와, 어. 이 정도 아.. 큐트 딱 이정도 상대편이 나갈정도 그냥 자.. 폴포도가 다시 자 다시 은바페 아 은바페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이유다 저정도로 잘 뚫어주고 잘 슈팅도 그렇고 하는데 아! 아! 폴퍼그바 상대편 나왔으니까, 이거. 일단. 상대편도 얼마나 슬프겠냐. 대한민국 팀인데. 대한민국. 못하고. 아. 레벨업, 어? 절반 정도 됐네? 오케이. 이게 완벽하게 좀잘 안, 안 차졌으니까, 잠시. 다시 좀 뗄게요. 자. 와, 근데 오늘. 추천수 몇 개냐? 와 오늘 나 솔직히 방송 제가 이번에 좀 2일동안 쉬었었어가지고 많이 안오실줄 알았거든요 시청자분들 근데 오늘 진짜 제 예상과는 다르게 좀 많이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오늘이 좀 주말이라서 뭔가는 모르겠지만 여튼 와 정말 다르다 감사해요 와 상대편 월클인데 하세다가 진짜 거의 적폐팀 상대편도 하지만 우리 팀도 한 적패는 좀 한다라는 점. TT 단일 팀이 또 겁나게 좋지. 가보자, 이. 들어와. 들어와 얘들아. 아 까비. 자 음, 폴포드다. 딱 주고. 추면서 더블 찔러주고. 아, 뭐야! A키 눌렀잖아! 와, 그게 안 돼! 어디? 야, 근데 반데이크가 왜 이렇게 존재감이 엄청 좋았냐? 어, 나이스! 와레렉산드라니까 애가 끝나 좋네 이건 니야 우리의 소니를 무시하지말라 을 아. 루드 굴리트 와우 중거리 개미쳤잖아 그냥 루드 굴리트 아... 이거지... 자, 다시 펄포그바 킬라는 밥해고 나이스 손 와... 여러분들, 제가 봤었을 때 아직까지는 TT 단일이 최고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 같네요. 아직까지는 TT 단일 자, 와 시렸다 아 잘못 눌렀다 알렉산드로 맞는데 무만 손이랑 헷갈렸다 응 헤더 우리가 1등 아, 우리가 뺏은 나이스 아 슈팅 한번 바로 때려 보는 건데 응안돼 블리트야 <웃음> 블리트 상카 겁나 좋아 아 까비에 크레스포가 겁나 좋긴 한데 아 뭐야 바로 그냥 패스가 되버리 와 내가 이래서 크레스포를 살려고 했던 거야. 어, 와 패도 어, 어, 막 겁나 어, 어, 좋지 않니? 그두다아 어, 어, 어, 근데 좀 어, 아쉽다. 1대 2로 맞선 상황에서 반대사를 좀 비싸게 산 이유가 좀 있는 데나 아. 지금 이 패스 정말 좋네요. 끊어냅니다아 그럼 좋은데요? 금바패가 움직입니다. 응 안돼 굴리트야 <웃음> 응 굴리트야 우리팀 진짜 슈팅이라는지 헤더라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내가 봤을때 꿀릴점 없다지 애들이 뭐 진짜 웬만해선 180쯤 되니까 또니도 184정도 되고 크로스퍼184반데이크 190인가 1인가 나이스 이런점 이런 점에서 내가 반대사를 딱산거요 나이스. 아, 나이스. 아, 제가 이래서 반대사를 산 거예요. 좀 비싸게. 왜 급여도 좀 많이 덥고, 왜 골프를 그렇게 급여도 비싸고, 가격도 비싼 거지? 이렇게 하면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데, 딱 방금 플레이가 알려주죠. 막는다! 아! 못 막을만 했어! 어 바로 앞에서 막을 줄 알았지만은 약간 실망이 어, 없지 않아 있긴해 어, 괜찮아 나쁘지 않아 가보자 아, 다시 딱 주면 다시 더블 한번 찔러주고 아 뭐야 아 이걸 좀 살짝 틀어서 했었어요어잉 나이스 자연스럽는 패스 아 은바페가 약간 어리바리 탔다 아 까비 아직까지 적응도가안 젖었으니까 그럴만하지 괜찮아 나쁘지 않았고 자알렉산드아 뭐야 네드 아뭐 나쁘지 않아. 아빠케 응 칼워커야. 칼워커로 <웃음> 한1 7 8이었나 하튼 여 이게 좀 그렇게 되기 괜찮. 이니다서감지야어요딱찔러주면서아갔을지 아, 자이죠 아, 만 결정했어요. 어, 칼 워커 뭐야? 와, 이야, 저래서 하토돈, 하토돈, 하구나. 는 와, 속력과 이야... 이 떨기 시작하네. 됐다. 오늘 막을 수 없군요. 오늘 경기 이안 되겠다. 네, 정말 자식아, 내가 네참욕 같네 아... 아, 조금... 어, 잘하네. 이렇게 좀... 해주니까... 어, 귀어 오른다이... 자, 간결하게 가야죠. 아, 몸으로 그냥 막아냈어요. 아, 까비! 아, 헤더좀 제발. 크레스포. 얘들아. 안 되죠? 반 되죠? 크죠세요스으세요 밟으세요. 밟으세요. 밟으세요. 요 에르난 크레스포 넘겨주는 타이밍 좋았는데요 반락! 와 까비 아 정말 진부한 표현이지만 잘 차고 잘 막았네요 머디난 반락 주고받는 패스 좋은데요 아 바로 앞에서 막고 있었는데 그 경찰 일자로 좀더 빠르게 그냥 패스를 했었고 높이 속도 모든게 뛰어난 만데이 블리츠. 응 음, 소니. 네, 아, <웃음> 아 소니야 아까 비 방금 부분에서는 좀 해줄만했긴 했는데. 아. 나 아, 부질 반데크가. 자, 공을 소유하면서 야, 진짜 헛도니, 핫토니는 좋다. 있습니다. 아. 아. 달려가, 달려가, 소니 와, 아, 근데 애들 상대편 애들이 좋다 보니까. 아. 야, 핫에다가 그렇게 하기좀 차이점이 있는 어, 얼댄님 안녕하세요. 슈팅! 아. 아디오 암더 자 바로 크로스가 나요 관고 만능인 레요 홀키퍼 상대팀 크로스까지 잘 예측했어요 그렇습니다 음. 상대 크로스 패턴에 아, 대한 연구가 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폴포버 어? 뭐야 자, 승리를 확신하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아... 뚫렸다 진짜는... 아, 누구야 너 누군데 내 친구야 뭐야 누구야 나 유튜브에서 방송하지 말랬지 누구냐 와, 니네 누구냐? 올때너 누구야? 빨리 밝혀라, 누군지. 자, 워커. 꺼져, 응. 음. 구독해주면 고맙지. 동남가만 와. 와. 와, 와 아, 네 와, 뭐야? 포인넌들 까비. 와, 뭐, 올때저 사람 누군지 알것 같다, 어. 아, 박제 시킬라 했는데, 박제 하려다가 지금 보류 중에 있었던 그 사람인데, 오늘 와가지고 이렇게 유튜브 제대로 만든 지간 고맙다. 어, 누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살지 마라. 진짜, 응? 그렇게 살지 말고, 그냥 그렇게 남 욕하고 막 비난할 시간에 차리 어? 공부를 해라 어? 진짜 그게 더 도와줄 것 같다 음. 그렇게 지내지 말고 일단은 내가 너는 꼭 박잔나올때야 너였구나 어. 야왜 그렇게 와가지고 굳이 와서 방송하지마 누가 내가 방송을 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난또내친구인줄 알고 좀 듣고 있어보려 하니까 알고 보니까 악성 댓글 적은 거네 맞아, 너는, 그냥, 내 방송에서 사라져라.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여튼, 그렇게 하고. 인노님한판 합시다. 아까, 한판 하셨던 것 같았는데. 자. 하이브님, 다시 돌아오셨고. 아. 이걸로 하실래 아니면 제꺼 본캐로 하실래요? 지금, 이거는 약간 적응도도 그렇고 좀 적응을 해야 될것 같다. 어, 아 네네. 아 근데 2억 팀치고 이 정도면은 본캐로 해요? 아 오케이 본캐로 합시다. 2억 팀치고 이 팀은 내가 써보는데 나쁘진 않아. 거의 한 5억, 6억 팀 정도에 그게 나오긴 해. 나오긴 하는데, 어, 일단은, 번키가더 낫다, 는점확실